킹 오브 파이터 15의 신캐릭터들이 대거 추가되었습니다. 앞서 각성 오르치 팀에 이어 사브라이 쇼다운의 아코르루파오마루 달리 대거가 추가되었고 이번엔 불참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야보키 신고와 긴가판이 DLC로 등장하였죠. 그리고 아람전설의 마지막 편 바로 마크도 올브스의 후속편 이야기가 20년년 만에 발표되었습니다. 킹 오브 파이터 15를 드림매치 게임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유는 과거에 죽었던 캐릭터들이 대거 등장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로치 사과처럼 공식 스토리가 있는 시리즈입니다. 전작 킹 오브 파이터 14에서 왕년 집화체인 버스가 죽으면서 수많은 캐릭터들이 대거 부활하게 되었고 죽었던 루갈과 오로치 팀 애쉬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캐릭터들은 육체가 있는 망령들인 셈이죠. 뜬금없이 사무라이 쇼다운 캐릭터가 등장해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실 수도 있지만 나코르르는 망령이 아니며 이미 전작 킹오파이터 14에서 이세계 팀으로 등장했습니다. 스토리상 망령들이 현대시대에직계라는 것을 감지하고 참사를 막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온 것이며 파오마루도 킹오파이터 14 공식 코믹스에 등장해 구속작 출전 떡밥을 안겼던 상태였죠. 아직 킹오파이터 15의 출전이 확정되지 않은 게니츠와 레스츄 포스들도 코믹스에서 볼수 있습니다. 김가판과 나부키 신고 말고도 공개되지 않은 캐릭터들이 있는데요.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게니츠와 이그니스가 아닐까 싶군요. 각성 오로치 팀 스토리를 살펴보면 게니츠는 사실상 부활이 확정되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특히 김가판의 출전은 한국 팬들에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초기 불참이 확정되자 많은 한국 팬들이 SNK에게 항의했고 이를 의식한 모다 프로듀서가 긴가판의 출전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란 대답을 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많은 팬들이 리서비스 정도로 생각하고 넘겼지만 진짜로 등장해버렸고 긴가판은 역대 모든 킹오브파이터 시리즈의 개근 출전한 캐릭터로 확정되었습니다. SNK가 밸런스 문제는 제대로 잡지 못했지만 유저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K49과 야부키 신고도 많은 팬들의 요구로 출전하게 되었죠. 그리고 아랑자설 후속작이 개발 중이라고 발표했는데요. 1999년에 나왔던 가로우 이후 20년 만에 나오는 후속편입니다. 가로우는 테리에서 라카우드로 주인공이 교체되었으며 기스하우드와 진의 비전서 락의 어머니와 출생 비밀에 관한 떡밥을 남겼었자 공개된 포스터를 보면 빌리칸과 카인의 실루엣이 나오는데요. 빌리칸은 이번엔 기스를 위해 어떤 일을 할지 아니면 죽었던 기스가 이번에도 살아 돌아올 것인지 페리와 락이 적대관계가 되어 싸울 것인지 기대가 되는군요.